이 걸그룹이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음... 처음부터 되게 익숙하게 듣던 말이라 그 걸그룹이라는 말의 어는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걸그룹이라는 말은 1993년에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 단어고요 음. 1997년경부터 이 SES, 핑크, 우리 서맨님들 10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걸그룹을 만들어서 이 가요계에 데뷔하면서 본격적으로 쓰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특히 남자라면 군부대 위문 공연에서 이렇게 걸그룹들 나오면 아주 그냥 와, 그냥 아주 흥분이 몇배몇 몇 곱절이 맞게도 막 우와 누나 누나 <웃음> 장난 아니잖아요 어, 나도 그 선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아, 바로 이핑크트의 회원으로 알아보는 걸그룹 순위 탑1 0을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go go! 10위는 회원수 46,699를 기록한 AOA 2012년 7월 30일 데뷔하였고 초창기 컨셉은 댄스와 밴드로 갈수 있는 트랜스포머형 걸그룹으로 데뷔했지만 그리 성공하지 못하자 싱글 사진 레드모션 때부터 섹시 컨셉의 댄스로 컨셉을 변경! 오직 짧은 치맛대 처음 1위를 찍게 됩니다. 이후 단발머리, 사뿐사뿐 싱쿵애가 연달아 히트를 치게 되면서 대세 걸그룹 반열에 우뚝 서게 됐죠. 9위는 FX 데뷔 당시에는 빅토리아, 엠버 루나, 설리, 크리스탈로 5인조였지만 2015년 설리가 탈퇴하면서 현재로는 4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고 독창적인 색깔을 가진 대한민국의 걸그룹! 8위는 회원수 54,307명을 기록한 러블릿!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인피니트 이후 4년 만에 낸 아이돌이자 처음으로 만들어낸 걸그룹입니다. 7위는 Who Anyone? 2009년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아이돌 힙합그룹으로 2016년 11월 25일 그룹을 해체 하지만 1월 21일 화려하게 컴백해 팬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6위는 회원수, 7 2,883명을 기록한 JYP 소속의 원더걸스! 2007년 2월 10일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걸그룹입니다. 원더걸스는 다른 걸그룹들과는 달리 유난히 멤버의 탈퇴와 교체, 그리고 복귀가 많았습니다 오위는 해운수 73,714명을 기록한 w 와이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Mnet 16을 통해 9명의 최종 멤버들이 선발된 그룹이죠 w i c 스는 2005년 데뷔한 대한민국의 9인종 걸그룹입니다 우리 가은씨도 걸그룹은 아니지만 가수잖아요 위에 소개된 랭킹의 선배님들 중에 춤과 노래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 제가 또 댄스 가수로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섬이 <웃음> 어, 선배님의 어, 댄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행 아닙니까 요사 보여주세요 왜날 들고 가시나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저도 여자 가수 랭킹에 순위를 올리는 그날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랭킹 보시죠. Let's go, go! 4인은 회원수 75,626명을 기록한 Girls Day! Girls Day는 2010년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4인 조 걸그룹입니다. 회원수 7 8 4 9 4명을 기록한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 그룹명은 여자에게 좋은 친구처럼 남자에게는 여자친구처럼 대중과 항상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2위는 해연수 10만 6천 6백 8십 6명을 기록한 마마무 마마무는 2014년 6월 18일 데뷔 앨범을 발표했고 그룹 이름인 마마무는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가장 먼저 말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엄마라는 의미의 단어 마마처럼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룹을 타는 스캣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걸그룹 이 덕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 걸그룹 이위는요 시대. 2007년 8월 5일에 데뷔해 1에 7년간 구인조 활동을 이어갔으며 주위에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 다시 만난 세계 등도 널리 알려져 있죠. 2014년 9월 30일 멤버 제시카가 나가면서 8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은 씨, 공명강에서 불렀던 레리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응. 댄스 가수로서는 이제 끝이니까 발라드 가수로서 다시 해야지 <웃음> 어이거네 e 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r I don't care What t o say Let t s o r i e o m e with a b e t e r 아우 이 친구가 오늘 삐를 많이 받았네요. 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크로즈맨 드레 하겠네요. 자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 즐겁하세요. Let it go. 이건 뭔데? 이거 메가블록이 콕콕+ 콕콕+ 코코로드 진짜 이거 이거 뭔데? 진정 진정 진정 왜,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티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럭 콜 오브 듀티를 드립니다 진짜? 네! 진짜 이 댓글만 달면 준다고 사, 달면 바로 나도 같이 가자